봐, 내가 얘를 쳐야 돼. 아. 얘라는 애를 쳐야 돼. 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세겠어. 이렇게 <웃음> 치는 게 세겠어. Bless <웃음> you. <내가 웃음> 한 손으로 공을 맞출 거야. 네. 그렇지. s t 그대로 있어. 이게 이렇게 가까워야 돼.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나오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만약 이걸 올렸다고 해 예전처럼, 그럼 이거 갖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 없어. 이게 쎄 이게 쎄 이거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게 쎄 이게 쎄 이거요 그렇지 바뀌는 게쎄 거야 음. 그래서 백스윙은 이걸 함부로 피는 게 아니야 힘 때문에 펴질 거야 알겠지? 그렇지 음. 그렇지 나이스 처지잖아 아 그러네? 어. 아 쳐지네? 그냥 쳤잖아 너 공도 안 보고 있었잖아 봐봐 응. 나보고 있잖아 응. 양손으로 하면 안 돼요? 해도 돼 응. 왼손만 생각해 그 대신 그렇지 다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잘했어 백스윙 좋았어 응. 근데 여기서 네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손목은 좋았는데 왼손이 아까 내가 이거 갖고 나올 때 어떻게 했어? 자 여기서 갖고 나올 때 여기까지는 응. 손만 나왔었지. 응.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했어? 폈지.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봐. 부분으로 할 거야. 하완이만 나와 왼손만. 그렇지 쭉 나와 요까지. 그렇지 이런 느낌. 응. 왼손만 생각할 거야. 자 손은 앞으로 나가. 왼손은 앞으로 쭉 나가는데 체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맞을 거야. 이게 핸드 퍼스트야. 응. 알겠지? 그게 벽이랑 핸드 퍼스트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봐봐. 어버? 응. 봐봐요. 응. 그죠? 응. 아니 여기 느껴봐 여기 봐봐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런 느낌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꽉 붙지 아 여기 피지 말아요? 어 피는 거 아니야 아 피는 거 아니야 난 계속 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를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응. 피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냐면 봐봐 공을 칠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봐봐 내가 얘를 쳐야 돼 응. 얘라는 애를 쳐야 돼 응.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세겠어 이렇게 <웃음> 치는 게세겠어 bless you god bless you <웃음> 이렇게 치는 게세겠어 <웃음> 이렇게 치는 게세겠어 그래 왜 펴? 공 맞을 때필 건데 힘 <웃음> 힘.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래 왜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땅 그렇지 에이. 아, 너 옆으로 갔어 지금 같은 경우가 네가 여기서 봐봐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여기서 맞아. 옆으로 가서 너 공쪽으로 펴줬어야 돼 손은 공이 맞든 안 맞든 음, 그렇지 나갔지? 음. 자 손이 아까 어, 뭐였어? 팔 그렇지 손이 나가야 돼자 음. 손이 나가야 돼 공쪽으로 음. 가는 거 느껴져? 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어차피 손목이 이렇게 손목을 잘 써야 된다는 거야 음. 근데 너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 지, 그러면은 손이 나가요. 그렇지. 거기서, 어, 여기, 거기서 잡고 이런 식으로. 어, 자, 손은 계속 나가. 응. 계속 나간데, 여기는 이런 느낌이야. 계속 대, 계속. 그렇지. 이렇게 뻗, 뻗는 느낌 나지. 응. 이거야. 응. 자, 손은 계속 앞으로 뻗어봐. 자, 그렇지. 뻗어봐. 그렇지.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러니까 뻗는데 땡기는 느낌 나지. 희한해. 그래서 이래서 어려운 거야. 자,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어때? 결과적으로 다 뻗어지는 느낌이 나. 가고, 얘만 탁 보내면 돼. 그럼 계속 미는 거야. 넌 요길로. 응. 쭉 밀고, 그렇게,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팔로우가 정말 길어져. 진짜 길것 같은데? 어. 그 별로 안 이쁜데? 야, 스윙 봐봐.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게. 응. 자, 팔로우가, 응. 이거랑, 뭐, 이거를 했도 이거랑, 팔로우가, 어떤 게더 멋있어? 아니 왜냐 골프장 가면 어느 사람은 어이씨, 어느 아줌마들뭐 이렇게 열씨 <웃음> <하면 날씨>, 그건 <웃음> 뭔지 알죠? <웃음> 진짜 안 예쁜데? 뭔지 어. 몰라 그거는 그거 아니야 이거 이런 게 없지 야 이거는 억지로 뻗으려고 해서 그래 근데 우리는 뻗는 게 있고 당기는 게 따로 있었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나냐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 멋있다, 뻗는 언니. 거야 알겠지? 어, 선생 님 멋있네요. <웃음> 이것도 따라간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너, 니가 보여주는 거는 봐봐 지금 니가 보여주는 거 이렇게 다밀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건데 음.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는 잡고 있잖아 끝에 머리는 잡고 음.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뻗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확 나오지 익스텐션이 뭐냐면 등 펴지는 거 그렇지. 이게 왜 우리 구구장하게 있으면 엄마가 와서 이야! 평 이러잖아. 그렇지? 그런 익스 그게 익스텐션이야. 이렇게 익스텐션이 들어가야 돼. 근데 너 이거는 따라간 거야, 지금. 어, 이거는 조금씩 더 예민해질 거거든? 근데 이게 시작이야, 지금. 애기 걸음이야, 애기. 한구적에 걸음이야. 봐봐요. 응. 다시. 응. 그렇지. 그렇지, 쭉. 봐봐. 따라가자. 그렇지. 옆에. 옆에 봐. 옆에.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나이스. 그래서 치고 나서 옆으로 보는 느낌이 나는 거야. 아 알겠지? 언니 이거 멋있다. 치고 나서 옆으로 보 근데 너는 이때까지 치고 나서 어떻게 봤어? 이렇게 앞으로 봤잖아. 음. 생각해 봐. 네가 치고 나서 이렇게 봤어? 아니? 아니지. 치고 나서 약간 약간 이거 해도 이게 똑같아. 얘만 옆으로 갔었어. 생각해 보니까. 손만 옆으로 갔어. 어, 그러네. 아니야. 고개도 옆으로 갔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라 그랬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응,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자, 두 손으로 하는 거를 도와줄 거야. 그대로 있어. 자, 바디 라인까지. 그렇지. 왼손이 끌고 나와. 자, 왼손. 그렇지. 이렇게 끌고 나와서, 얘, 훌라후프 얘는 앞으로 나가. 손은 왼손. 그렇지. 훌라후프 쭉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밀어. 쭉 밀어 쭉 그렇지 머리는 가지 말고 그렇지 쭉 밀어 계속 밀어 그렇지 나이스 이런 느낌 나야 돼 그럼 꼬, 리코일링이 나와 그러니까 꼬였으면 다시 되꼬이는 느낌이 나와야 돼 그렇지 왼손 천천히 해도 돼 그렇지 그렇지 손은 계속 앞으로 나가 손은앞 아니지 그쪽으로 나가 이쪽으로 나왔잖아 공쪽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알아서 떨어져 안떨어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해했지 제대로 했어요 응. 해봐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나가 손만 그렇지 채 떨어뜨려 채 아니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떨어뜨려 음. 그그렇고 있어 그렇지 계속 계속 가 그, 계속 가채 그렇지 체. 그렇지 그렇지 쭉 밀어 쭉 아니지 아니지 쭉 밀어봐 거기서 쭉 밀어 앞에 보고 있어 쭉 밀어 그렇지 이런 느낌 나? 응 멀어지는 느낌 나? 오른손이 펴질 거야 오. 왼손 필라고 하지마 왼손은 오른손이 짱짱해질 때까지만 펴주면 돼 이거 안 봐봐 두분 <웃음> <맨날> 잠깐만 상상해가지고 <웃음> 이거랑 오른손이 펴지기 위해서 왼손이 계속 밀어주는 거 보여? 오른손은 딱 이렇게 걸치수 있을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알아서 펴져 이렇게 응 다시